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앵글이 좀 많이 바뀌고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앵글을 낮췄어요 네 발가락 가위바위보 에서 오늘은 가위동작을 할 텐데요 네, 가위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새끼 발가락 이런 쪽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둘, 셋, 넷 마지막 새끼 발가락까지 이 손을 이용해서 가위 동작을 발가락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조금 더 강화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발을 내려놓으시고요. 왼발, 오른발 나란히 놓고요. 처음에 이 왼쪽 발 네,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을 해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잡아주시고요. 위아래로 내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동작 할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발가락으로 이렇게 이 동작이 될수 있도록 위아래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찢을 때 있죠. 그때처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네,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으로 가볼게요. 잡으시고요. 위로, 아래로. 위쪽, 아래로. 발가락을 마치 이렇게 종이를 찢을 때처럼 최대한 간격을 위아래로 많이 벌려서 움직여주세요 네 이번에는 세번째하고 네번째 발가락이요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최대한 굽혔다가 폈다가 간격을 넓게 벌려주세요 특히 이쪽 네두 어, 번째 발가락은 위경락네 그리고요 네번째 발가락에는 담경락이고요 또네 번째 하고 마지막 새끼발가락 해볼게요. 새끼발가락에는 방광경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로, 그리고 아래로, 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네,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발가락들은요 관절이 움직일 때 아프기도 하고요. 약간 발가락이 살짝 쥐가 나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반대 오른쪽 발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손으로 잡아 주시고요 위로 아래로 네. 같이 가위바위보할때이 가위처럼 이렇게 발의 모양을 아래 발가락과 위쪽 발가락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서 관절을 충분히 굽혔다가 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무죄반이 지 있으신 분들, 또 발가락에 쥐가 잘 나는 분들 있죠? 잘때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발바닥에 쥐가 잘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찬 분들, 특히 발이 아주 차가운 분들한테도 아주 필요한 동작이겠죠? 네, 위아래로 충분히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하고네 번째 발가락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를 찢듯이, 가위질 하듯이 해보세요. 네. 왼발하고 오른발의 발가락 느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하고 마지막 새끼 발가락 해볼게요.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네. 이제 내려놓고요. 왼발, 오른발. 한 번씩 더 반복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벌써 이 발가락 관절이 굉장히 어, 힘이 들어가면서 발가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발가락이 약하고 잘 쥐가 나시는 분들 서서하는 자세할 때중심잘안 잡히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라든가 댓글 역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